칸 포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인사대장 디메트로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, 아빠, 안녕히 주무셨어요? 우리 아들 일어났구나? 그래, 너도 잘 잤니? 아빠가 회사 갈땐 아빠, 안녕히 다녀오세요 너도 어린이집 잘 다녀오렴.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, 안녕하세요? 얘들아, 안녕? 안녕? 어서 오렴. 밥을 먹을 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골고루 맛있게 먹으렴. 꼭꼭 씹어 먹으렴. 꿈나라에 갈땐 엄마, 안녕히 주무세요. 엄마 뽀뽀 우리 아들 잘 자요 의책 빨간 사자 인사 대장 디메트로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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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 빨간 사자